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 촬영도 할수 있다. 그래? 음. 이 화면에 카메라 그림 보여 안 보여? 보여. 그거 눌러봐. 음 그렇구나. 음. 동영상 찍다가 아이장면을 사진을 남겨야지 그때 그거 누르면 사진과 영상이 동시에. 쳐다나구나. 발발봤니? 괜찮은데. 키워마하구나. 그래도 안개가 제일 멋있다. 응. 안개가 그런데 카메라에 안 나오잖니. 팔안 아프니? 음, 이것도 운동이야. 응. 너엄마거 찍고 있니? 응. 이제 여기까지 하고. 응.